야 이거는 너가 입 벌려봐. 왜왜왜 <웃음> 왜, 왜, 왜? 만들었죠 만들었죠.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아니, 부담스러워. 아니 2 초만 있자 2 초만. 눈눈 감아도 돼. 나도 눈 감게. 응. 하나 둘 셋. 옛날에 내가 하도 많이 뿌렸었는데. 아 근데 이거 너무 일시적 아니에요? 일시적이긴 한데요. 사이즈가 작은 이유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입에 냄새 날것 같으면 뿌리라는 거죠. 아 휴대하기 좋게. 네, 저 그렇죠. 키스하기 전에 잠깐만 하고 이렇게. <웃음> 하면 이제 민트 양이 존나 하고 굳이 키스 안 하고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도 좋죠 스프레이형은 가끔 사용하거든요 되게 좋은 게 음. 가글을 하면 배터야단 말이야 스프레이는 뿌리고 음끝덴티스테라는 제품인데 앞으로 볼게요 식가감 나는 냄새 호스를 입에 뿌린 느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맛 없는 후라보노 맛 맛있는데? 근데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것 같은데 이거는 제 것도 할 거니까 I'm ready to kiss! 안키 k 할 준비가 돼 있어! <웃음> 있잖아 이거 <웃음> 이제 너 쫄지도 않는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완전 파스 그냥 입에다 넣은거 같아. 아 그래? 응. 오 맛있죠 근데 입이 너무 허해. 아이 정도면 제 양치보다 허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매운데요? 그아 입냄새 자가 진단법. 손등에 침을 바르고 5초 있다가 늘어막기. 별로 안 나옴. 괜찮은데? 응.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좀 예시적인 것 같긴 한데 이거 하고 면 진짜 이 냄새 안날듯 시원하게 키스할 수 있을 듯 어. 이거 되게 멋지다 테라브레스 이 테라브레스가 엄청 유명해요 엄청 유명하고 역사도 깊어요 이 테라브레스를 개발한 사람이 자기 딸이 아가리에서 똥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웃음> 그래서 아가리 똥내를 어떻게 치료할까 해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효과가 좋아서 팔게 된게이 테라브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개발되어 있다고 있다 해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게 작년부터일 거예요 이게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직구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걸 딱 보고 올리브영에서 아 이거 잘 팔리겠다 싶어가지고 수입을 해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수입용 테라버레스랑 우리나라용 테라버레스의 성분이 약간 달라요. 더 순화돼서 돌아오셨나요? 우리나라에? 의약외품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허용되지 않는 의약외품 성분이 해외거에 들어있고 여기는 안 들어있는 걸 알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걸 못 파니까 그래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성능이 약간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음, 진짜 하기 싫게 생겼다. 어, 근데 색깔이 없네요. 효과가 진짜 좋대요. 이거. 아이디 껌냄새 나요 약 10에서 15ml를 입안에 넣고 30초간 잘 섞은 후뱉어주십시 오? 응? 응? 왜요? 응응아 응. 이런 시원함이 없대요 목에서 넘어가서 목이 따가운 게 없대요 응 맛이면안 돼요? 그래, 와 근데 신기하다 입에서 그화 허하잖아요 가글은 음. 따끔 따끔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가글 맛이 안 나네 그쵸? 음. 탄산수만 나는데 <웃음> 옛날에 초등학교 때그불소 했던 어. 것도 허한 거 없잖아 그런 느낌이야? 초등학교 때 그런 거였어요? 학교 때불소 하잖아요 불소불소 불쏘라고 하잖아요그렇죠불소불소 원샷?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글 있잖아 가그린이랑 리스테린 이두 개는 내가 가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 엄청 세게. 그 거부감이 나니까. 매울 정도. 근데 얘는 맵지가 않네요. 약간 근데 쓰지 않아요? 좀 음. 쓰긴 한데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거 잘못하면 마을것 같아요. 어, 삼켜도 무난할 것 같은데. 딸이 매운 걸못 먹어가지고 매운 성분을 뺐나 봐. 그래서 화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강추. 난 집에서 가그린을 쓰는데 걔는 맛이 달달하거든이 테라브레스는 <웃음> 맛이 없어요. 하고 나서 입도 텁텁해요 지금. 냄새는 사라. 사실 수 있겠지만 나의 감각이 너무 별로야. 근데 내가 생각한 입냄새 제거제는 약간 아까처럼 시원한 맛이 있으면은 어, 뭔가 된다고 생각해. 어, 불소하는 것 같아서 그냥 건강해진다는 느낌. 자 많이 사랑하고 어, 예, 유진 제꼬이 정말 사랑하는 이클립스. 아, 이클립스한테 협찬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복숭아 맛을 진짜 좋아해요. 미도도 좋아하고요, 이클립스 분들. 미도가 좋아요. 구독자 10만 명 넘었죠? 맞아. 15버튼 할 거예요. 저 진짜 좋아요. 세개만 주세요. 난 이클립스 먹으러 짜증나기 먼저. 물 마실 때. 왜? 존나 과해서. 난 그게 너무 좋은데? 이런 거, 화한 거 먹고 물 마시고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뭔가 상쾌해. 근데 민트초코는 싫어요. 근데 이거는 앞전 거보다는 좀더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잘할수 있어요. 근데 사탕을 먹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키스하기 직전에 먹긴 좀 그래요. 이거 먹고 하면 사탕 키스. 하면 되지? 이거 입에 머금고 뭐 해봤기 때문에 어때요? 입에 머금고 얘기를 안 하다가 그렇게 입맞춤을 하면 은 이제 제가 제 사탕을 그쪽으로 넘겨주죠. 아 이거는 근데 크기가 크지 않아서 끝바닥 밑에다 넣어주면 됨. 왜 말하고 자기가 부끄러워하냐? 상상했어요? 얼마 전에도 했거든요 언제요? 됐냐? <웃음> 언제요? 됐냐? 근데 이제 오해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면 뛰면 이게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르신 분이 비비탄총 들고 다니냐고 저한테 그러셨던 분이 있어요 아, 그래. 실제로 지하철에서 그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거 평소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밥타 네. 먹고 이거 먹을래? 하면서 내가 이렇게 딱꺼었어 응. 근데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어? 어? 나 이런 남자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호감도가 상승한다 상승한 응. 거죠 응, 응. 네. 아가리퍼퓸이네요 이거, 이거 아퓸이라고 부르거든요 아가리퍼퓸 맞네 이퓸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향수 같네요 장면을 정말 거부감 있게 지어놨네 이거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아 그래요? 심지어 집에 다섯 개더 있는데 안 먹고 쟁여두고 있어요 음... 기타 식용 유지 가공품 아보카도 오일을 베이스로 한 연질 캡슐이네 그냥 삼키는 거예요? 아니면 씹는 거예요?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 2 캡슐을 씹거나 물이나 음료와 함께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거를 그냥 삼키면 위에서 냄새가 없어지는 거고 씹으면 입에서 냄새가 없어지나 봐 근데 거부감 들어 너무 약 먹는 거 같잖아 근데 양치를 해도 해도 위에서 냄새가 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상품일 수도 있어요 씹는 거. 다 씹어요? 응. 음. 깨볼게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향이쎄진 않네요. 진짜요? 거부감이 생기네요. 이게 남는데? 그건 씹어서 먹는 거 아닐까? 어 괜찮은데? 와 여태까지 마트에 입에서 나는 것 중에 제일 향기로워요. <웃음> 행복할 정도야.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소고기 구울 때 식용유 뿌린 다음에 로즈마리 하잖아요. 고기 굽고 고기는 건져내고 그 로즈마리 들어있는 기름 마신 것 같아. 요 그냥 삼키는 게 낫겠다 이거는, 그쵸? 아, 이질감 굉장히 큽니다 기름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럼 이 남은 캡슐은 딱바닥에 버려? 그냥 같이 씹어 삼켜버려요 그 오바임, 먹어볼래? 아니요, 뭐 먹던 거를 먹어야 해향기 좋대요? 깔끔하다, 이 사람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나쁘지 않은데? 뭐 어, 괜찮아 괜찮아 합격 씹기만 해도 거품이 생기는 신개념 치약 씹치, 씹치 <웃음> 씹치, 씹치 <웃음> 이건 삼키면 안 돼요 이거를 씹은 다음에 칫솔질을 응. 하거나 칫솔에 올려서 사용을 하면 된대요 한돔처럼 생겼네요 <웃음> 아니 비타민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디자인 너무 예뻐요 근데 이거는 입냄새 제거 제거 아니라 그냥 치약 아니에요? 그냥 양치죠? 어이 제품이 대단합니다 약간 약 같다 약 여행용으로 갔을 때 쓰기 딱 좋네 아 인정 인정 인정 간편하게 피버? 네 어때요? 와, 짜증나 씨아 <웃음> <웃음> 이거 너무 별로인데 아니 교정기 껴요 이거는 칫솔과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씹으니까 이빨을 졸라 깁니다 전 치약을 추천합니다 이거 쓸 바에 그냥 치약을 들고 다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일회용 치약 뭔지 알죠? 네가지고 꼽으면 되는 거 이유만한 거그 모텔에 있는 거 그게 낫지 않나 싶네요 네, 그 일회용 치약을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이건 진짜 별론데요? 예쁘지? 브러쉬 어, 뭐야? 와. 씹는 칫솔이랍니다 제가 이건 알아요. 퍼지 브러시라는 건데 휴대용 칫솔 겸 치약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 이거 앞에 이거는 뭘까요? 칫솔 끝부분에 잘라놓은 것처럼 생겼지. 어떻게 쓰는 거야? 입에 이렇게 막 씹어. 이를 하면서 칫솔질을 하는 거야. 나 교정했을 때 끼잖아 음식물이 가을 같은 걸로는 금그 음식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썼었어. 오케이. 야, 치마에십 옥수 나오는데? 그럼 알갱이 나 지금 식어서 먹는데 먹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뱉는 건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사탕 같은 얘네들로 잘 먹게 되잖아 칫솔을 그냥, 응. 그냥 삼키는 거야, 안뱉어도 아. 돼요? 응. 맛있다. 뭐야? 야, 이게 치아과물냉구이 필요 없는 건데요? 자일리톨 칫솔이거든? 우리 껌, 자일리톨 먹잖아요? 아. 어, 그거 맞다, 아 아, 근데 진짜 달기네. 컴퓨터 두드리면 사기 좋을 듯.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좀 그렇네요. 일로와. 인생서맡춰 보자. 인생서맞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는 너가 입하려봐 왜왜왜 <웃음> 왜, 왜, 왜? 만들었죠 만들었죠.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2 초만 있자. 2 초만. 눈눈 감아도 돼. 나도 눈 감게. 하나 둘 셋. 됐어? 안 나요. 아무세, 아무 냄아안 나요. 됐죠? 오케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야 이게? 상쾌하긴 하나.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불편한 키스하기 1분 전. 이거 급하게 씹을 수 있습니까? 아, 아 불가능. 이클립스. 이클립스. 이클립스. 단으로 보면 난첫 번째 했던 스프레이 형이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소지하기 쉽잖아요. 스프레이 형. 이클립스도 좋고 퍼지브러스도 좋은데 나는 그 키스하기 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웃음> 스프레이 탁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클립스 요 이클립스. 급하고 되게 빨리 신속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음. 이클립스가 최입니다 최악은? 나 이퓸. 이퓸 나도 이퓸. 아 이퓸. Oh. it's 전 이거를 it's 어. Oh.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헤어질 수는 몰라? 알아요. 이 퓨음으로 fume? 지금 개그친 거잖아요. 그되 감미롭게 듣고 있었어. 그 되게, 되게 어, 고급진 스킬이에요. i t 유 y o 어, 진... it's uh, it 선제 같아요. 너무 <웃음> 좋다. <웃음> 라덴트죠? 라덴트 세이버스 라덴트 세이버스 세이버스 세이버스 세이버스 너무 좋겠다 <웃음> <웃음> 좋다고요? <웃음> 여러분 여기 한 번만 앉아보세요 <웃음> 왼쪽 귀가 계속 피나요 아 미안한데 <웃음> 다른 여성분이 아니면 또 다르죠? 지금 제 앞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당신이니까 제가 이렇게 아, 광대지 다른 여선 보온다. 그럼 저는 돌보듯이 보죠. <웃음> 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저 임유진 양밖에 없습니다. <웃음> 임유진 양밖에 없습니다. 가식적이야. 아니 그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쿰 요즘 왜 이렇게 노부부 같냐. <웃음> 음. 그런 안정감이 드는 케미 아니 뭐 붙어 있잖아. 어쩐 어쩐지 간지러웠어요. 아 당신 머리카락이 제가 아까 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어, 레이디, 저를 가주세요. 어, 저에게 레이디는 어, 임유진 양 하나뿐입니다. 네, 그렇게, 그렇... 이렇게 제가 잘했어요.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웃음> 지금 혼자 스스로 뿌듯하고 있어. <웃음> 지금 혼자 스스로 되게 뿌듯해하고 있다고. <웃음> 어, 이제 나를 많이 잘 아시네요. 네.